안녕하세요. 아이들과 책을 읽고나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미술놀이를 해볼까요? 먼저 투명한 용지 OH필름을 준비합니다. 투명 필름을 책 표지 위에 올리고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시키세요. 그리고 네임펜으로 표지를 따라서 스케치합니다. 나중에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테두리만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. 아이들이 표지를 따라 그리면서 표지의 구성, 사파, 제목, 작가명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. 수리 따라 그리기가 끝나면 투명 필름 뒤에 알록달록 색종이를 덧대고 팝아트 느낌의 액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직이나 네임펜을 이용해 책과 비슷하게 또는 다르게 변형해서 채색을 해서 액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표지에서 투명 종이를 떼어내고 뒤에 흰 종이를 덧대고 채색을 해야 빠뜨리는 부분없이 꼼꼼히 칠할 수 있습니다 채색이 끝나면 쿠킹 오일을 종이보다 약간 크게 잘라내서 자연스럽게 구겼다 펴줍니다. 그리고 투명 필름 뒤에 은박지를 덧대어주면 멋진 반짝이는 액자가 완성됩니다.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풀피리를 투명필름 구석에 붙여 돌돌 말아 색나팔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